날씨도 지금 눈도 오고 휴일이라서 토요일이라 다이소 와서 새로운 또 장난감을 하나 사왔습니다 3,000원짜리 고양이 낚싯대입니다 야, 그 28,000원짜리를 깔고 앉으면 어떡하니? 얘 저거는 28,000원짜리. <웃음> 어이. 미가 잡혔습니다. 오미가 잡혔습니다. 진짜 낚싯대처럼 생겼네. 우와. 와, 와 꿈이 힘센데? 이야 이야. 와우. 오! 두발로! 팽팽해진 낚시줄 와우! 3,000원짜리 치고는 엄청 튼튼하네요 지금 얘네들이 잡아당겨서 지금 엄청 땡기는데도 카사카사 낚싯대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것 같습니다 며칠을 써봐야 알겠지만 진짜 낚싯대처럼 생겨서 예, 조절 가능한데요 이게 이렇게 땡기면 낚시체처럼 당기면은, 이렇게 들어가면, 짜잔, 이렇게 작게. 하지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 늘어납니다. 고양이 낚시. 가격이 비싸도 상관이 없어요. 재미가 있어야지. 애들이 흥미를 가져야지. 움직여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지금. <웃음> 이 장난감은 움직이는 물고기는 건드려야지만 이렇게 움직여요. 그냥 시간이 지나면 멈춥니다 저절로. 근데 이 장난감의 단점이 뭐냐면 여기 끝에가 이렇게 깃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고양이들이 알았습니다 아, 이거는 고양이들이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양이들이 사람이 없을 때 놀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있을 때만 놀아주고 잘 치워주세요